일부에서 잠깐 23만원이 3개월 동안 105만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수익이 났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한다. 나에게 가진 조그만 지식이라도 어떠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같이 나누고 같이 응원하고 같이 길을 가고 싶다. 희망은 품은 자의 것이라고 했다.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순간순간이야 힘들고 쓰러질 것 같고 블랙홀 같겠지만 그 블랙홀을 나와서 돌이켜보면 참 그때는 힘들었고 앞이 안 보였는데 돌이켜 지나 와보니 그런 때가 있었다고 웃으면서 술 한잔 기울이며 지나치며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을 믿는다 주식 투자이든 사업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본인이 했던 것에 결과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과정을 우리 뇌는 모두 기억할 수 없다 기억하기에는 뇌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기에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놓치기 쉬우며 간과하기 쉽다 그래서 메모를 해야 한다 메모는 형식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알아볼 수 있고 아주 편하게 메모를 하면 된다. 메모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형식에 치중하다 보면 메모하는 습관이 지겨워지고 하기 싫어지고 일종의 일인 것 같아 저버리면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다. 적은 금액을 투자하던 큰 금액을 투자하던 마음가짐은 항상 긴장에끌 놓지 말고 지금의 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습관을 갖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고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가 비록 하수이지만 몇 개월 동안 매매를 했던 패턴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매수를 해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고수가 보면 코웃음을 칠수 있겠지만 상한가 종목 투자하기가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충분히 그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투자법이다. 상한가 투자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느껴지고 두려움을 느끼는데 2천만원을 넘지 않는 투자일 때는 걱정하나 안해도 된다. 물량을 언제든지 받아주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던지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이 없는 주식보다 안전하다. 내가 처음에 6월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10일간을 계속 물렸던 것 같다. 책대로 했는데 어떻게 사면 털린다. 그건 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책을 보고 이해하는 내가 잘못된 것이었다. 책에는 아주 잘 설명돼 있다. 어느 책이든 상한과 투자 방법이 아주 똑같이 비슷하게 잘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하수라 그걸 인식하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다. 아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20만원이든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2천만원 밑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매수한 돈이 절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내가 투자한 금액이 많을수록 내가 마음이 졸리고 수익실현이 잃는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습관을 들인 것이 금액을 보지 않는다. 수익금액을 보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글를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수익률로 매매를 하게 된다. 내가 3개월간 아주 작은 금액으로 350%의 수익을 낼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상한가를 잡아본 기억은 없다. 항상 두 번째 상한가부터 들어갔다. 7월 이후에는 90% 이상 확신을 가졌고 90% 이상 선택한 종목이 상한가에 모두 들어갔다. 그렇게 분석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었다. 하지만 내 거에 접목시키는 것이 문제였다.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했다. 왜? 내가 선택한 종목은 아닐까? 난한 달간 그 생각만 했다. 왜? 내가 선택한 종목이 아니라 내가 보고 지나갔던 종목이 오를까라는 연구를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이 천만원인데 수익이 안 나면 백만원으로 줄여서 투자 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나도 23만원 가지고는 3개월이면 그렇게 만들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23만원으로 3개월을 직접 투자해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 투자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나는 내 투자 방법이 틀렸다 부터 시작해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이건 아주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상한가에 투자하는 종목에서 첫 번째 가려내야 할 것이 100억 아래의 거래량은 버리는 것이 좋다 하루 거래량이 100억 아래에 거래돼서 상한가가 가는 것은 내가 매수해서 상한가를 안착시켰더라도 추후 문제다. 금액이 수액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투자하려면 100억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어떠한 특정의 힘으로 너무 쉽게 좌지우지될 수 있어서 속빈 강정이 많고 그다지 먹을 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으면 매매했던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리딩을 해주는 유료 리딩방이 있다. 그런 곳에 50억 정도의 아래 거래량으로 서로 회원들을 추천해서 폭탄 돌리기 식으로 상한 거를 만드는 것도 허다할 것이다. 유료 리딩방은 왜 좋은 주식을 놔두고 이상한 거래도 없는 하루짜리 상한가를 추천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하수인 나보고 하라고 해도 그것보다는 잘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네이버 개인들이 블로에 올려놓은 걸 보면 그 주식을 왜 샀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면 유료 리딩방에서 월 60만원씩 받아서 추천해줬다고 한다. 그럼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수익이 있나고 하니까 대려 손해보고 있단다 참 그런 거 보면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라는 생각을 한다 천원 밑에 주식도 상한 가중목에서 버리는 것이 좋다 천원 밑에 주식도 너무 변동이 심해서 하수들이 따라가기에는 직접 해보니까 무리가 있고 이것 또한 먹는 것보다는 물릴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좋다 이것도 내가 투자하면서 느꼈던 것이다 모든 결정은 9시 30분 전에 이뤄진다. 9시 30분에 1분봉, 2분봉, 3분봉, 10분봉을 눈여겨보면 아차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때 같이 보아야 할 것이 거래량이다. 험에도 물량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자리 잡는다. 현재 가창을 항상 열어서 잘 보면 아주 쉽게 느낀다. 험에도 물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한가 투자하기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한가가 깨졌을 때를 주목하라. 상한가가 어떻게 깨지는지. 현재 가창을 보면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3% 정도가 빠지면 과감하게 매도하라. 처음 상한가 종목을 매매 연습을 할때 틀렸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굳이 들고 있을 필요 없고 상한가 종목은 많은 수익도 가져다 주기에 3% 정도는 다음에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려라. 3%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상한가 종목 투자를 하다보면 수익률이 8%에서 많게는 이틀만에 20% 가고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3%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다. 손절이 아까워서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몰라서 못했다. 알면 내가 본 그대로 실천하면 손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기회비용이 생기는 것이라 오히려 매도하기가 쉬웠다. 상한가가서 30% 이상 수익을 가져왔을 때는 배트를 길게 잡아라. 그때 배트를 짧게 잡으면 오히려 큰 기회를 놓친다. 야구에서 보면 배트를 짧게 잡는 것은 짧은 안타를 치기 위한 것이고 배트를 길게 잡는 것은 홈런을 치기 위해서이다. 그럼 배트를 길게 잡고 매매 임하면 큰대어를 낳기가 쉽다. 네 미천한 경험이다. 말로 설명하기 장황하고 긴데 내가 생각한 것들. 영수처를 생각해서 스프링 기법인데 그걸 머릿속에 넣으니까 항상 기준이 마련되어서 미련이나 수익 실현 욕구 같은 것이 줄어들 수 있어서 효과적이었다. 큰 상한가는 오히려 아주 대중적인 곳에서 온다. 상한가를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상한가를 들어가라. 처음 들어갈 때는 배틀을 짧게 잡기 때문에 어느 주식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많이 올랐다고 어디까지 오른다고 판단하지 마라. 굳이 판단할 필요 없고 수익률에서 오르면 보유하고 빠지면 팔면 된다. 내가 큰 수익을 얻었던 것은 아주 대중적 이슈를 크게 이용하는 것이 세력이라 생각했다. 내가 세력이라면 어떤 걸 이용할까? 어떻게 이용할까 아주 대중적인 이슈를 회사가 망할까봐 폐지될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매트를 짧게 잡으면 그렇게 물릴 리 없다 오히려 어설픈 스윙이나 중기투자가 더 물린다 상한가 투자법만으로도 수익을 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난 앞으로도 계속 상한가 투자법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2천만원에서 늘리지 말고 수익실현을 하고 항상 2천만원 안에서만 상한가 투자법을 하고 나머지는 스윙 매매나 장기 투자를 하면 된다. 내가 백만원으로 투자해보니까 하루에 칠만원 이상이 되더라. 그래서 좀더 공부하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투자를 하려고 다시 손이 간지려워도 매매가 하고 싶어도 매매창을 보면서 눈을 다시 띄었고 노력하고 있다. 어떤 많은 투자 방법보다 제대로 된 내꺼 한가지만을 익혀서 일정 금액으로만 더 늘리지 말고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나는 부분은 스윙이나 포지션 매매를 하면 안전하다. 자금을 굴릴 줄 몰라서 개인들이 많이 파산하는데 나는 내가 해왔던 일이 자금의 흐름과 현금을 관리하는 그런 돌에 관련된 일이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지금도 명확하고 앞으로도 그룰에 입각해서 투자할 것이다 상한가 투자법이 맞다고 해서 2천만원이 불려서 4천으로 상한가 투자하고 그럼 당연히 깡통이 된다 돈이 커지고 액수가 많아지면 그것에 맞는 투자법을 공부해야 하고 찾아야 한다 분명 그럴 때는 쉴 때라는 매매의 격언을 생각하고 스윙 매매나 포지션 매매에 쉬는 매매까지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개인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깡통찰 일은 드물 것이다. 나는 내피 눈물이 있어 이르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다. 적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처절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지키냐는 것이다. 돈을 벌때 지키는 공부도 같이 해야 흥분하지 않고 냉정을 찾고 잘 지켜나갈 수 있다. 내가 글을 쓰면서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다. 내 가족도 찾아야 하고 찾을 것들이 많다. 최고 먼저 찾아야 할 것이 가족인 것 같다. 지금 곁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든든한지 있을 때는 잘 모른다. 혼자를 외로움이 뼈에 사무치고 다 부활의 날개짓을 해야 하는 지금 외로움을 참아내는 인내가 아주 중요하다. 하수인 제가 글을 올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힘을 주세요. 비록 내용이 부족하고 빈약하더라도 좋은 조언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많은 힘을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 얘기도 조금 써볼게요.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